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유서도 없고 운전 과실로 방파제에서 해상 추락 가능성이 있다면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원지법 2024단 104050-330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9년 7월 18일 오전 6시 50분경 경남 사천시 이선창가 방파제 앞 20m 지점에서 해상에 빠진 채 발견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 내부 운전석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되었고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 있는 방파제는 너비 약 3m 진입구로부터 끝단까지 길이는 약 160m로 차량을 이용한 출입이 자유로우며 방파제 좌우 각 1m 간격으로 슬립웨이 형태의 내리막 가운데 약 1m 너비는 낮아지는 계단형으로 시설되어 해상으로 즉시 추락할 수 있는 구조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방패제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는 2019년 7월 17일 오후 9시 22분경은 보름인데다가 밀물 시간되어서 바다 수위가 가장 고조되는 시점이었던 점 자살로 단정 지을만한 유서 및 현장 목격자가 발견되지 않고 유족 측에서도 자살 정황을 추단케 하는 진술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이 방파제에 이사건 차량을 진입하였다가 운전 과실로 인하여 방파제 끝단부에서 차량과 함께 해상 추락하여 자력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 종결한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자동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